이날 김종민은 제작진과 만나 식사를 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털어놨다 김종민은 이필모 서수연의 결혼을 언급하며 정말 대단하다. 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종민은 처음 방송할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거다 라며 나도 처음에 결혼 생각이 있었다. 나도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은 코요태 스무 주년 앨범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다고 말하며 촬영이 황미나를 만나러 가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일할 때만 만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에 황미나와 연락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김종민은 황. 미나에게 많은 혼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다. 김종민은 다른 방송에 출연하면 제작진들이 황미나에 관련한 질문을 많이 했다. 그리고 가을에 결혼을 할것 같다는 식의 기사가 나돌 자,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라며 나는 단단했지만 황미나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김종민은 이런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나는 평생 이 일을 하며 살아왔으니까 며 이젠 나와. 그의 만남이 황미나에게 상처나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라 바람을 전했다. 연애의 막에서 종미나 커플로 사랑받은 코요태 김종민 대쉬 기상캐스터 황미나 커플이 결국 결별했다. 김종민은 21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제작진과 만나 황미나와 이별했다고 고백했다. 김종민은 내가 계속 촬영을 해야 하니까 통화가 쉽지 않았다. 어쨌거나 연애의 맞춰령이 잡히면 나는 촬영이라기보. 다 미나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했다. 그때가 아니면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나는 내가 일할 때만 본인을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미 나에게 혼돈이 왔을 것 같다. 내 생각만 했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화를 안 내고 뭐라고 안 하고 이런 게 좋고 착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둘이 얘기하고 풀고 했어야 했다. 공공삼했다 라며 후회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김종민과 황민아는 연애의 맛을 통해 처음 만나 서로 에게 호감을 표현해 왔다. 이들은 종민아 커플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하지만 이후 김종민과 황민아의 연애에 맞추연불량이 줄어들면서 두 사람의 모습이 프로그램에서 자취를 감. 추자 종민아 커플 결별설이 제기됐다. 22일 방송 이후 황미나는 프로필에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황미나 김종민 분량이 사라지면서 두 사람의 연애의 낙 마지막 방송 모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마대는 김, 종민 황미나 커플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의 분량은 지난달 10일 방송된 종민아 제주로 드리탄 이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마지막으로 황미나 김종민 커플이 출연한 방송에 관. 심이 모아졌다. 당시 황미나는 흑돼지의 단 부분을 먹는 김종민을 걱정하. 며이가 먹으면 안돼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종민은 나단거 좋아하는데 맛있던데 고소. 하잖아 라며 계속 먹었다. 황민아는 집게와 가위를 챙겨왔다. 단거 먹으면 담대. 피는 것보다 더안 좋대 라며 단 부분을 잘라냈다. 손질된 고기를 맛있게 먹던 김종민은 노후에 제주도에 사는 거어대 라고 전했다. 이에 김종민은 내년엔 포항으로 가자라고 했다. 새. 해 소망에 대해 황미나는 건강하고 우리 둘다 아프지 말고 오빠 하는 일나 하는 일다잘 되고 나쁜. 일 없이 무난하게 라고 전했다. 김종민은 부모님 건강하고 라고 하자. 황민아는 웃다. 더 건강해야 해 애기야 지금 나며 달달한 미소를 지었다. 이 밖에도 앞서 황민아는 트리를 만들고 있는 김종민을 보고 면하 콩깍지 씌었나봐 오빠 그거 하고 있는데 돼. 개 멋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종민이 황미나와 연락을 안 한다고 말했다. 21일 방송된 t v 조선연애의 맛에서는 김종민 황미 나 커플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김종민은 제작진과 만나 식사를 했다. 김종민은 처음 방송할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거다라며 나도 처음에 결혼 생각이 있었다. 나도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다라고 말했다. 김종민은 코요태 스무 주년 앨범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고 말하며 촬영이 미나를 만나러 가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일할 때만 만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황미나와 연락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김종민은 미 나에게 많은 혼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 결혼 기사에 대해 김종민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다른 프로그램 제작진분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보니까 저는 방송인이니까 대답을 피할 수가 없었고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미나는 처음 겪었으니까 감당을 못한 것 같다. 주변 사람들도 말이 많았을 것이고. 둘만의 이야기가 아닌 가족들까지 있는 거니까 감당하. 기 힘든 일이다 라며 미나가 피해를 안 보고 떠나서 트라우마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연애의 막 김종민과 황미나가 이별했다. 21일 방송된 TV조선연애의 막에서 종미나 커 플로어 사랑을 받은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거다. 결혼 생활이 실제로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다. 혹시 모르니까 라고 말했다. 방송을 통해 만났지만, 김종민과 황민아는 실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